네, 저는 내고 알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동차 앞유리에 붙은 주차 스티커 빠르고 쉽고 간단하고 깔끔하게 제거하는 방법 기존에 알고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모두 종결지을 좋은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이처럼 자동차 유리에 붙은 주차 스티커를 제거하는 방법.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지? 대표적인 방법으로 스티커 타르 제거제를 이용하든지 또 뜨거운 물 뿌리고 긁어내고 드라이어로 데피고 뜯어내고 살충 스프레이도 뿌려보고 나중엔 그냥 칼로 긁어보다가 유리에 스크래치도 생기고 어쨌든 모든 작업이 번거롭고 또 어떤 경우는 끈적끈적하게 묻어나오고 지저분해지고 작업 과정이 상당히 불편했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런 모든 스티커 제거 방법을 종결지을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 여기 보이는 물건이 오늘 주차 스티커를 깔끔하게 없애줄 주인공인데 포장 앞면에 철솜이라고 그리고 아래 영어로 스틸우리라고 적혀있지 포장은 조금 엔틱하긴 한데 전에 유막제고편에 공개했던 제품과 동일한 건데 이런 수입 제품도 있고 오늘 사용하려는 것은 국산 제품인데 비교해보니까 퀄리티가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 보통은 철솜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이런 철수세미가 연상되는데 이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일단 꺼내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까? 보는 것처럼 금속은 금속인데 이름처럼 솜같이 아주 미세하고 가는 실처럼 만들어져 있어 이 철솜도 여러 가지 등급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칠게 따라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눠져 있고 숫자가 낮을수록 거칠고 숫자가 클수록 거칠기가 적다는 거야. 지금 이 제품은 6등급으로 가장 미세한 거칠기 등급인 거지. 앞 포장에도 보면 응용될 수 있는 곳들이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자동차 그림도 있고 자동차 휠, 바이크, 주방 여러 곳에 적용이 가능한 곳으로 나와 있네. 동티 v 그럼 바로 이 철솜으로 어떻게 주차 스티커를 제거할 수 있는지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먼저 붙어있는 주차 스티커를 손으로 뜯어낼 수 있는 정도까지만 살짝 뜯어내고 물을 살짝 뿌려 적셔놓고 철솜은 손으로 뜯어내지 말고 가위로 사용할 만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다시 포개 접고 스티커에 물을 살짝 뿌리면서 철솜으로 스티커를 살살살살 문질러주면 돼 이렇게 주차 스티커 작업을 끝냈는데 어때 동태뷰? 아주 편하지? 후처리도 깔끔하고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런 철솜, 스틸울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 주차 스티커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이웃 간에 불화도 생기고 또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자기 편의주의, 또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의식 부족한 공공의식,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나를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티뷰요